은행한 이스라엘을 여전히 사랑하시는 내용의 예, 한 건데, 많은 날을 주님과 함께 지내고 나서 이제 그런 일들이 더욱 명료하게 확연하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본문은 호세아서 3장 1절로 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1259페이지, 1259페이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떡을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저희를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열다섯 개와 보리 한오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저를 사고 저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행음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쫓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군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저희가 돌아와서 그 하나님 여호와와 그왕 다윗을 구하고 마리레는 경외함으로 여호와께로 와그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이제 이 3장 1절로 5절은 호세아서 머릿말 부분의 마지막 내용이잖아요. 1장에서도 이제 그 범죄한 이스라엘을 두고 이 심판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시다가 또끝 부분에 가서는 또한 두목을 세워서 어 이제 그 땅으로부터 어 올라오게 할 것이다.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 내용이 이제 일장과 3장축약된 그 내용이 이제 일장과 3장에서또 다시 펴져 가지고 어, 나온다고 말씀드렸죠저 장에는 그래도 또 심판에 대한 내용이 이제 그러므로 세개세 번이 나오는데, 두번의 그러므로 해서 심판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세 번째 그런 물은 저들이 어떠하든지 다시 회복해서, 이제, 주님의 공유를 베풀어서 저들에게 축복을 내리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장에도 이제 그런 내용이 조금 반복돼서, 3장에 와서, 이제, 하나님의 회복과 축복을 집중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시편 103편 14절 그, 그 주님께서 저들을 얼마나 그, 그 사랑하시는가 제가 이게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십니다 그러니까 13절에 보면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것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것 그런데 경외를 한다고 해도 몸이 워낙, 워낙 그 죄인의 성향이 있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걸 다 아시는 거죠 시작부터 진행, 완성까지 제대로 할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 근데, 주님께서 그 체질을 아시고, 저가 진토인 걸 기억하시고, 당신이 어, 언약에 특심하셔가지고, 그 일을 다 이루신다. 예? 네? 이게, 어, 그것이 사실은, 음, 성경 전체의 요약이에요, 어떻게 보면. 요 약에서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 타락한 이스라엘을 위한, 그 이스라엘의 회복과 완성을 위한, 그 그래서 그 메시아를 그렇게 보내시겠다. 뭐 미리 이제 출애굽 사실에서 그걸 다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또 타락하잖아요. 그리고 다시 이제 아뭐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 다망하고 나서도 주님이 언약하신 대로 다시 회복하시고 다시 돌아와서 저들이 또 괜찮은가요? 안 그렇거든요. 한동안 왕도 없고 군도 없이 드라빔도 없이 에봇 없이 이렇게 지내는. 이 결국, 그리 도 안에서 그걸 회복할 것, 회복하고 또 완성할 걸또 예언을 하죠.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진히 약속하시고, 이행하고, 언약에 충실하셔서 완성하시는 게 아니면, 우리는 한시도 설수 없어요. 그런데, 이제, 주님이 왜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가? 우리를 그렇게 끊임없이 범죄하고 실수하는 듯 그래도 왜 자꾸 이른번에 일곱번씩이라도 용서하시고 이끌고 가시는가? 왜냐하면 우리를 성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죄일 멀리하고 어. 왜 지금 그그 그, 음탕한 고멜과 같은 이스라엘인데, 그, 그, 그 다시 데려다가 남편이 되, 시겠다고 하고, 회복하십니다. 이제, 회복해가지고, 어, 정결한 신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하게. 그러니까, 그런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착하게 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상과 정욕대로 살살 살 수가 없어요. 그렇게 계속해서. 이따가도뭐 보겠지만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음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가 오잖아요. 이그 그 사람들이 그 사람 그 여자를 끌고 와 가지고 돌돌 하나 들고 와 가지고 쳐 죽이려고 끌고 와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는 다가요 주님의 권이죠. 주님의 권이에요. 얼마든지 저들이 뭐 돌로 주님을 팰 수도 있는데, 그 주님의 권위로, 주님이 또 구속사 이루시는 그런 권위이신 거죠. 그렇게 하니까 다 불러가지고. 그, 그, 가늠한 여인에게, 뭐라고 합니다. 같은 죄를 짓지 마라. 가는 현장에 있던 여자 같은 죄를 짓지 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그렇게 실수하고 실패해도 우리가 정결한 처녀와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냥 그래서 사실은 그런 사랑을 아는 그런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요. 그렇게 박해를, 박, 핍박을 받아도 저항하지 않고 그냥 죽었어요. 그냥 죽었어요. 이 교회사를 나중에 이제 우리가 자세히 한번 볼 수가 있을 때나 모르겠는데, 아무튼 초대교회사, 뭐 중세교회사, AD 313년에 밀란 칙령이 있고 380년대에 완전히 로마 가 국교로 기독교를 삼기 이전까지는 어마어마한 박해를 핍박을 받고 대박해를 당하데 그냥 죽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었어요 쫓겨다니면서 저항하지 않고 쫓겨다니면서 무덤 속에서 산, 산으로 산들로 어디 피해다니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성도들 과 사랑을 나. 그러기 위해서 살 살았. 착하게 살았어. 착하게 살. 살았. 거기에 그 태항하고 악질적으로 우리도 뭐 테러단을 조직해가지고 저항해야 된다.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그 유대 유대주의자들이나 그렇게 한 거지. 마사다 사건도, 뭐, 그래서 유대인들이 거의 다 전멸을 하잖아. 이들이 1세기 조금 지나서 그런 일이 있는데. 아무튼, 아무튼 그 주님의 사랑을 안 사람은, 누가 복음 7장 37절 이하에도, 이제, 그 향유 부은 여인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서 바리새인들이 그러잖아요 저가손지자였으면저 여자가 어떤 여자인 걸 알아봤을 텐데 왜 저런 일을 그냥 놔두냐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500데나리온, 50데나리온, 죄 빚진 자 누가 더... 그 <웃음> 더 뜨겁게 사랑하겠나? 보통 당연하죠. 네. 네, 더 많이 탄감 받은 자들. 이게 우리가 창기같고 세리가 세리만도 못하고 그런 존재였다가 구원을 받은 거. 늘음란한 그런 그런 존재인데 그런 속에서 구원 받은 걸 알면. 끊임없이 데려다 놓고 또 데려다 놓고 용서하시고 또정결한 처녀처럼 여겨주시고 체질을 아시니까 용서하시는 거잖아요 주님도 그 화내지 않고 자꾸 사랑으로 일도의 구속의 사랑으로 끌어안고 가시는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 사랑 같은 거두 번도 안 본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그런 아내를 뒀다. 예? 그렇게 잡아놓으면 또 나가서 또, 그렇게 외관 남자, 그런 사람을, 그, 여러분들 한, 한 번도 못볼거요단한 번도 보기가 어려운 게 우리 죄인이. 근데 그 사람은 뭐 수도 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그런 범죄자들인데, 그 사랑에서 구원받은 걸 알면, 누구 앞에서 나 잘났다고 못하고요. 오히려, 그, 그런 실수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또 기도하고, 또 용서하고, 또 기도하고. 그래서 지금 호세안 선지자도 이스라엘과 또 혼인하는 거예요. 그 말을, 내가 선지자인데 어떻게, 어떻게 살아왔는데 왜 나를 저렇게 허구 많은 여자 중에서 저렇게 아주 못된 여자를 데려다가 저기 그 결혼 생활을 하라고 그런가 그렇게 따지지 않다. 그냥 순종했죠. 그냥 순종. 예. 그러니까 아, 그리스도인은 이게 착한 마음, 순종 하는 마음이 있어요. 자기 죄를 알, 불 달려가지고 딜이 받. 조금만 건드리면 뭐, 치 받고, 이런, 이런 성향이 없어진 사람들, 그리 스도인들은늘뭐 네. 판단이나 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자기 얼굴을 먼저 보기 때문에, 거울을 비춰서, 다른 사람 비추고, 자기 얼굴을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 탐해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 그 이스라엘 역사를 봐도 이스라엘 역사는 그것도 우리의 역사예요 우리의 역사 아닙니까 우리 다 돌아보면 우리 역사 아닙니까 나는 아닌 것 같다고 적어도 내가 그때 있었으면 나는 안 그랬을 것 같고 그 그, 예수님께서 감남산 강화를 내리실 때, 그, 외식하는 사람들, 그, 그인제 십자가에 달리시기는 그 주간에 화요일 날 그걸 하신 거잖아요. 이제 며칠 있으면 잡혀서 죽을 싶어하는 그때까지 기다리면서 그 외식을 벗으라고 계속 그 자신의 실체들을 보라고 꾸미지 말고. 뭐라고 계속해도 안 되니까 마지막에는 그 일곱 가지 화를 선언하는 거죠. 거기서 그 얘기를 하신 거죠. 그 외식에 대해서 탐해하니까. 아, 우리가 이렇게 있었으면 이스라엘처럼은 안 그랬어. 그니까 그 말을 했기 때문에 너희는 그, 그런, 그런 족속의 후손인 것을 입증했다. 그, 그 말을 하니까. 그 자신을 모르는 거잖아요. 아담 안에서 타락한 인생을 모르고 그하나님이 전적으로 다 준비하신 은혜로 구원받은 걸 모르는 거잖아요 상대적으로 자기를 높이는 거였잖아요 그 구원을 모르는 사람이라니까요 외식하는또 어떤 목사님이 그런 사람들을 좀비라고 하는 좀비 영적 좀비 예, 네. 그 좀비는 그뭐 원래 부두교라고 하는 종교에서 그 이제 그알수 없는 신비한 힘에 의해서 자기 주관 없이 시체처럼 돌아다니면서 아무나 잡아먹는 그런 귀신 같은 존재. 예요 이건 자기 자기가 할 일은 하나도 안 하고 교회 안에서 좀비처럼 영적 좀 좀비. 자기 할일 하나도 안 하고 그러고 이제 또 그 좀비가 좀비를 잡아먹는 일은 없어요. 네. 좀비가 멀쩡한 인생들을 잡아먹는, 약, 약해배는. 네. 그런, 그런 표현을 했어요. 네. 자기 번영신학, 자기 인본주의신학, 그런 걸 가지고 영적 좀비노릇로서 그런 걸,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속은 안 그런데 겉으로는 꾸민 거잖아요. 속은 지체인데, 사단에게 그냥 휘둘려가지고, 그렇게 멋대로 살면서 본인은 구원받았다고. 그러니까 그게 좀비 같은 사람이, 영적 좀비. 예. 네. 아주 실감이 나는 표현이니다 신자로서 역동성 있게, 능동적으로, 주의의 그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속성을 발휘하고, 세 사람으로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배를 갈아탄 모습을 분명히 보이는 태도가 있는 거죠 신자는 그리고 자기가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이 힘주시면 죽도록 하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그렇게 그렇게 충성되게 이 그런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지금 왜 그렇게 저 체질을 아시면서도 그냥 진토인 걸 기억하시면서도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나? 그 사랑을 알고, 전심으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라고 하는 거죠. 재창, 그리고, 그, 그걸로, 그 착한 행실로, 빛을 바라는, 그 순종으로, 죄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낸, 그 찬란한 영광, 주님의 함께하심의 영광을 나타낸, 그런 존재가 되라는 거예요. 맨날, 그 십자가가 그 일을 하게 하기 위한 주님이 하나님으로서 죽으신 자리 그 밑에 가서 뭘 이거 달라 저거 달라 나 이게 부족하다 이거 채워달라 그런 소리 할 수가 없어요 신자라 신자는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합니다 그 절간에 서나 가서 해야 될 소리를 그리도의 십자가 밑에서 절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영적 좀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자기 멋대로 살고 자기 성질대로 살 자기 정욕대로 살고 그러고 구원받았다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그러고 그런 사람이 누가 하나 건드리면 그 착한 행실로 뭐 순하게 안, 나, 안 나타나죠 그냥 이을 갈고 들이 댐비는거예요 이, 그럴 수가 없어요. 이런, 이렇게, 이렇게 끊임없는 사랑을 왜 베푸시는가. 지금, 네. 이따가 읽으면서 이제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3장의 내용도 보면 그 여호와께서 이제 일절에 그음나한 이스라엘을 여전히 사랑하셔서호세아에게 명령하시는 내용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2절3절에 여호호세아가 그 여호와의 명령을 기꺼이 받들어서 그렇게 지내는데 이제 많은 날을 그 주님과 함께 네, 지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많은 날 후에, 4절, 5절에 보면, 이제 여우와께로 돌아올 것이다. 그건, 어, 수룰바벨 성전을 이제 징계 516년이잖아요. <웃음> 완공한데, 주전. 그러고 나서는 뭐 돌아왔어도 왕이 없이 그냥 계속 지내죠. 어. <웃음> 그렇게 되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실 일을 여기서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따가 그때도 이제 결론 부분에서 보겠지만, 우리가 그런 영광 가운데 있는 자들인데, 얼마나 참복 있는 자인가. 구약의 모든 성도들이 소망하고 꿈꾸던 그런 실체 속에, 그런 실질 속에 들어와 있는 자들 아니에요? 얼마나 즐겁고, 무슨 환경이 닥쳐도, 무슨 열악한 처지가 있어도, 무슨 달란트가 어떠하든지 안에, 어떤 질병이나 전쟁이나, 무슨 뭐, 재난이 닥쳐도, 요동하지 않고, 주님의 왕대심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우리잖아요. 조금만 뭐, 수출리면 뭐, 그런 존재가, 예. 네. 그걸 지금 미리 멀리 내다보게 하시는 건데, 그일차적으로 호세아를 통해서 보여주는 내용을 보도록 하죠. 음란한 이스라엘을 여전히 사랑하셔서 후제에게 명령하는 게 1절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여기 다시 한번 제가 읽으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떡을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저를, 저희를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같이 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셨다 하고 이어 또 다시 가라 하십니다. 또 하신 것은 호세아의 일장 처음에 음란한 여인과 혼인하라 명하신 것을 가리킬 것입니다. 호세아를 선지자로 불러 처음 내리신 명령이 이상한 것이었는데 다시 또 내리시는 명령도 못지않게 이상한 명령입니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된 여인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호세아가 가서 음란한 여인을 아내 삼으라. 호세에게 가서 음란한 여인을 아내 삼으라 하셨는데 똑같이 비슷한 일을 하라고 명하시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고멜입니다. 이여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보면 그것을 알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른 신을 섬기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것과 같이 호세아도 그 여인을 사랑하라 하십니다. 다른 신을 섬기는 이스라엘은 남편이신 여호와를 버린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여호와께서 여전히 사랑하시는 것처럼 호세아도 자기를 버리고 떠난 여인을 사랑하라 하십니다. 호세아를 버리고 떠난 여인은 호세아의 아내 고멜입니다. 고멜이 음란한 여인인데 호세하도로 가서 아내로 삼으라 하실 때에도 이스라엘이 그렇게 음란한 상태여서 여호와께서 그런 명령을 내리신다고 하셨습니다. 그처럼 여호와께서 음행한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호세하도로 음, 음행한 음고멜을 사랑하라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니 선지자도 사랑합니다. 호세하도실은 이스라엘에 속한 사람이지요. 이사야가 선자로 부름을 받을 때 자기가 입술이 이 부정한 백성 중에 속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사야에서 6장 5절. 자기는 깨끗한데 왜이렇게 더러운 인생들한테 가서 일하라고 하시는가? 그거 아니에요. 자기도 죄인인 걸 아는 거예요. 다니엘도 이제 그랬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신실하게 여호와를 섬기던 사람입니다만 포로되어 바벨론에 잡혀왔습니다 그처럼 예레미야 예언이 이루어질 그때 다니엘이열 주의 죄, 주의, 우리의 죄를 회개하여 죄의 공유를 구함. 자기를 빼놓고 저기 이, 이 저희 이스라엘의 죄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자기를 포함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거요 자기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처럼 여호와께서 선지자를 사랑하시니 선지자도 여호와를 본받습니다. 사랑하라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먼저 호세아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호세아가 여호와의 거룩한 사랑을 맛본 덕분에 고매를 사랑할 마음을 품는 거죠. 그런데 이제 호세아가 고매를 사랑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호세아를 사랑한는 거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으로서 사랑한는 거하고 인간이사랑한는 거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예. 예. 그런데도 어, 주님은 같다고 여겨주신 거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사랑은 호세아가 고멜을 사랑하는 사람보다 사랑보다 훨씬 큰 것입니다. 고멜은 타인에게 연애받아 음부되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은 다른, 다른 신을 섬기며 건포도 떡을 즐깁니다. 건포도 떡은 다른 신들을 섬기고 그 잔치에서 먹는 음식을 가리키는 듯합니다. 그것도 다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가서 그러는 거예요. 네? 세상 사람들하고 우상 숭배자들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걸 가지고 가서 나는 먹는 거죠. 아보하고 예. 같이 잘 살아보겠다고. 예. 쾌락을 누리고 정욕을 누리고 살, 살아보겠다고. 일절에 <웃음> 사랑한다는 말이 네번 나오는데 아무튼 그 고멜은 음부지만 이스라엘에 음행한 것보다 그래도 낫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오직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사랑보다 하늘처럼 높습니다. 하늘처럼 높은 사랑이라 우리더러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라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사랑할 수 없는 나를 사랑하신 것을 깨닫는 사람은 내 원수를 사랑하라 명령 하시는 내용을 외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명령을 받드는 것이 결코 쉽지 않겠지만 주의 사랑이 우리더러 이 명령을 우리가 하는 이 행해야 될이 순종해야 될이 명령을 이것 우리가 뿌리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사람끼리 싸우는 건 뭐예요? 다 자기가 잘났다고, 자기가 어롭다고 자기가 착하다고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잖아요. 우리가 싸, 다툼은 어디 있어? 난. 다 육체에서 육시, 오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낫다. 예. 예.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그런데 자신의 죄를 보면 당연히 그 위상도 할만하다 이제 그렇게 이해를할 할 거잖아요. 그래 그래야 원수를 사랑하지. 내가 다른 건다 참아도 이 원수 사랑은 내가 돈 무지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대항하고 배반한 사랑이고 사람끼리 사, 죄인들끼리 그배반한는 거는 배반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배반한 거예면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그 가지고 나중에 주님 앞에 쓰면 아 그거 유구무원이 돼 유구무원 예? 입이 있어도 할 말을 못해요 내가 열심히 살라고그랬는데저 인생 잘못 만나가지고 내가 인생을 참 더럽게 살았다고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 못한다 자신을 보면 자신이 더러운 인생입니다 예. 아무튼 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마음을 품는 사람, 사람은 그리토처럼 형제를 사랑할 마음을 잃지 아니할 것입니다 형제를 원수처럼 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강설 처음에 여호와께서 배도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을 말씀했는데 여호와 사랑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순간에도 사라지지 아니합니다. 지금 계속 심판 중에 회복에 대한 내용을 말하는 거잖아요. 지금 배도한 이스라엘을 향한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합니다만 하십니다만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이 여호와께 여전합니다 이스라엘이 사람, 사랑을 람사 받을만해서 사랑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알미니안들은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절대 칼빈주의자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신 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때문에 해방시킨 거지 저들이 괜찮아서 상대적으로 괜찮아서 해방시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스스로 언약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셔가지고 해방하는 거죠. 저들이 고통 중에 불을 지시니까 그 기억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사. 그 돌아보신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 앞에서 어떤 자기 행위를 내세울 수 있나요? 못 내놓는. <웃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 99세 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시고 그와 사라가 내년에 이삭을 낳을 것이라 하셨는데 그때 내가 내 언약을 너와 세운다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우리 언약을 함께 세우자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 그럴 자격도 능력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13년 전에 이스마엘을 얻었을 때 그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려 했지만 실은 허물을 뻔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위대한 순종을 자랑합니다만 아브라함은 죽은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겸손히 믿고 의지했습니다. 자기 행위를 내세울 수가 없었다 언약의 후손을 얻는 일에 죽은자였던 아브라함이 지금 비스나 배도한 이스라엘보다 본질적으로 나은 게 없습니다. 그처럼 배도한 이스라엘이 장차 아브라함처럼 여호와 그왕곧메시아를 구하게 될 것인데 이 놀라운 변화가 하나님의 사랑에 있습니다. 그 사랑이 온전히 드러난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이런 놀라운 변화를 우리에게서 일어나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해치는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복을 빌, 그, 그, 기도할 수 있는 거는, 그, 내 상태를 알기 때문에 할수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 앞에서. <웃음> 이게 자기가 의로운 사람은 절대 못 하는 기도고, 절대 못 받는 하나님의 언약이 될수 있어요. 참,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리또많이 옳다고 항상 그런 생각으로 살아야지 내가 너보다 낫다 내가 나니까 당신 봐주고 산다 그런 생각을 아무도 할수 없다 예? 나나 정도 되니까 당신 같은 인생 내가 봐주고 살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예. 음. 우리의 믿음, 우리의 구원, 우리의 소망 우리의 순종, 우리의 회개이 모든 것이 다 출발은 다 하나님의 사랑에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을 알면 착하게 살아야 돼요 네? 못 참고 못 견디고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를 자랑 응? 음? 자기 어렵다고 그러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2절로 3절. 내가 은 다섯 개, 열다섯 개와 보리 한 후,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절를 사고, 저의 일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행음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쫓지 말라. 나도 그에게,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느다. 이제 구원해 놓으시고, 정결하게 살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음, 음란한 여인을 구해놓고 그 성향대로 살지 말고 어? 나와 함께 에, 지내고, 나와 함께 지내고, 에. 그러면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아, 다 해놓으시고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거니까 기꺼이 해야 되잖아요. 에. 아까 가는 현장에서 잡혔던 그 여인에게 요구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말, 말하시는 거예요. 호세아가 이런 여호와의 명령을 또 받습니다. 은1 5개와 보리한 호멜반으로 고멜를 삽니다. 보리한 호멜반이 얼마만큼인지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는데 번역대로 하자면, 한 호멜바는 한 300리터 정도 되는. 에바의그한 10배 더 되는 거죠. 에바에. 음. 한 10배 정도 된다고 보면 되겠네. 에바가 한, 예, 한 10배 정도 된다고 보면 되겠네. 음, 1 5세기 정도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호세아가 은 30세계를 어, 지불한 셈입니다. 한 호멜 반이 300m고 은 15세계 되니까 음. 어, 반은 국식으로 낸 것으로 보아 그, 그가 그만큼 돈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호세아가 먹을 양식까지 탈탈 털어서 주어서, 어, 어, 주었던 것 같습니다. 이은 30세대는 값을, 그, 남종이나 여종의 값, 이, 그, 여성이 서원한값 정도 됩니다. 레위기 27장 4절 말씀과 같이. 호세아가 값을 지르고 샀다고 했는데 이 산다는 표현은 흔히 물건을 돈 주고 얻는 걸 가리킵니다. 호세아와 고멜의 간부 사이에 어떤 거래와 대화가 오갔는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처럼 호세아가 고멜의 간부에 대해 돈을 주었을 것이므로 짐작할 뿐이지 정확하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우리가 잘알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호세아가 자기가 가진 모든 걸 주고서 나를 위하여 고매를 도로 데려온 사실입니다. 나를 위하여는 2장 23절에도 나왔었는데, 여와께서 호 기이한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킨 것처럼, 지금 호세아도 그러합니다. 호세아는 자기를 위하여, 가령 자기 체면을 위하여 고매를 데려온 것도 아닙니다. 고매를 위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기꺼이 씁니다. 우리가 가치 없는 티끌과 같은 벌레 같은 벌레만도 못한 존재인데 아드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그 음란한 그 고매를 사오라는 거는 내전 재산을 팔아서 사오는 거 그거 주님이 아들의 생명으로 구속한 거하고도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걸 내세울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아무튼 그렇게 요구하실만 하신 거죠. 왜냐하면 독생자를 내어 주시고 이런 요구를 하시는 거니까 그 얼마든지 그런 요구 하실만 하죠. 이런 거룩한 사랑이 이어지는 후세에 그. 거룩한 사랑이 이어지는 호세아의 말에 잘 나타납니다. 호세아는 고멜이 오랫동안 나와 함께 지내게 합니다. 이는 고멜이 다시 다른 남자를 쫓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로 고멜에게 악한 일이고 끔찍한 일입니다. 고멜이 실은 혼인할 자격이 없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여인이, 여인이 호세아와 혼인하게 되었습니다. 간적인 은혜이요. 선지자와 혼인한 아내를 여선지자라, 그 부릅니다. 이사에서 음. 아, 8장 3절에 보면, 그내 아내에 대한, 그, 그, 이사야 선지자의 표현에 그 여선지자라는 뜻이 담겨있는데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부르는 것은 아내가 남편의 손명에 함께하는 사실과 맞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고메이 호세아와 함께 지내는 삶이, 비록 사람의 관점에서는 시련과 고난을 맛보야 하는 거지만 그러나 실로 영광스러운 삶입니다. 이보다 고멜에게 뜻 있고 보람 있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아, 창기이고 완전히 음란한 여인인데 선지자와 함께 그 범죄하지 않고 살아가는 게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게이 얼마나. 그, 죄인 된, 음란의 죄인 된 여인의 속성에 비추어서, 얼마나 이게 대단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태도를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내려주,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신 거죠. 나라 정도 되니까 내가 봐주고 산다. 이런 생각은 아예 가질 수가 없어요. 절대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 아무튼 그 고멜이 이후 어떻게 살았는지는 성경이 침묵합니다. 그런데 호세아 2장 처음에 보면 호세아의 세 자녀가 아버지와 함께 선지자처럼 행하라는 명령이 있듯이 고멜의 이후의 삶이 회복되는 이스라엘처럼 살았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보다 악한 사람도 회귀하고 주께 쓰임을 받는 거죠. 젊은 어거스틴도 고멜보다 낫다고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어거스틴이 그 유학을 갈수 있었는데 부모가 유학을 그못 시켜줄 형편이 되니까 가출해가지고 자생하도 낫잖아요. 에? 같이 우리가 우리가 그 공부했잖아요. 가출해서 사생아 나중에 그 사생아랑 같이 대례를 받긴 하지만 아무튼 그 어거틴도 이고매라고뭐 별로 차이가 없는 그런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에요. 주님께서 세리와 죄인과 또한 창기와 더불어 식탁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그러이바리새인들이 보기에는 이게 아주 속에서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고 견딜 수 없는 일이잖아요. 자기네들하고 지금 그럴듯하게 어울려줘야 되는데, 아, 메시아같이 생긴 분이. 이게 죄인 중에 괴수들하고 들만 이렇게 같이 어울리니까 얼마나 속에서 부글부글 끓릅니까? 이 자신을 못 보면 북을 북을 끓는 거예요. 시기와 다툼이 왜다 나오냐면, 그 자신을 못 보고 저기 그 정욕이 그냥 속에 발동하니까, 그 속에서 북을 북을 하는 거예요. 네. 나보다 못한 저 인생을 하나님이 써나가신다. 이런 거그 속에서 북을 북을 끓죠. 나보다 못한 인간을 저렇게 하나님 대접하고 막 써나가신 것 같으니까, 북을 북을 끓어. 그건 모르는 거예요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자신을 보는 사람은 야 진짜 저 사람도 저렇게 은혜를 받아갔는데나 나도 그렇게 은혜를 누리고 가야 되겠다. 이런 겸비한 태도를 가져야 돼 그래야 그 선지자 그, 역할을 하는 거 똑같이. 예선저예수 믿기 전에 사실 내가 다 아는데 형편없었는데 네.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처럼 주님께서 십자가 지신 것은 우리 모두가 스스로는 절대 구원 받지 못할 죄인인 까닭입니다 우리가 성신을 힘입어 하나님의 법을 쫓게 하려고 그 일을 하신 거죠 그 법은 그리스도 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방, 방편입니다. 이런 법을 내신 하나님께 서 과연, 과연 사랑이 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유부무원 되지 않으려면 자신부터 보시고 순종하세요. 교회 속에서 착한 행실을 보이세요. 예? 시기 다툼 속에서 끌어와도 그거 누르세요. 말씀과 성신으로도 도르고 어떻게든지 저 같지 이 하는 않은 써가는 하나님을 사랑을 생각하고 나도 거기 쓰이길 바래요. 네. 그래야 은혜를 누립니다 4절, 5절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음. 고루가 있으나, 아브잖아요.